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 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비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웃음소스 라고 무료 소스를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반응이 음 나쁘진 않아요 지금 조회수 490회가 나왔는데요 이걸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다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웃음소스 2탄을 준비했습니다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는 거니까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공유해 드렸던 웃음소스 첫번째를 다운받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링크 카드를 올려놨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소스는 핸드폰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크로마키 효과를 적용하면 녹색 배경이 싹 날아가고 영상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번에 공유해드릴 소스는 총 8가지입니다. 1탄에 이어서 2탄을 준비를 했고요. 어떤 소스가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소스를 다운 받는 방법은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주소를 올려놨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서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핸드폰으로 편집하실 때 편집 프로그램에서 크로마키 효과를 적용하고 나서 효과를 넣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크로마키 효과를 적용 못 시킨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 웃음 소스를 이용해서 크로마키 효과를 적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